g o e s 서, 조마조마해하는 사람 원인과 손자고 즐거워하는 사람들 유리방에서 내가 뭐세상에알수 없는 이야기로 가득 차 슬픔 마네킹 하내 말은 무슨 놈이 온종일 도시를 찾아 전진영과 와와의 슬픈 마네킹, 이 와와라는 백댄싱팀이 아주 오늘 좀 이채롭지 않았어요? 네. 네. 아주 탄력 있는 그런 율동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